안녕하세요, 비펜슈크림입니다. 오늘은 동신이의 업적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모든 건 실현이 놀라지 말아주세요. 레압 제조란 가을기를 돌려 나온 부가 아이템들, 그 조각들을 모아가면 원하는 부위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에 캐릭 간의 시세는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이동신 디렉터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고마운 행동 덕에 캐릭 간의 시세는 하늘과 땅 차이. 비인기 캐릭터는 인기가 없어서 물량이없고 인기 캐릭터는 인기가 너무 많아 물량이 없는 저렴한 단어로 그냥 개떡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죠. 그리고 혁신을 잃은 VIP 시스템도 삭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성도 사막화 현상, 추가 어택으로 킥슬롯, 세체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VIP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업장을 차렸지만, 핵을 잡지 않고 아이템을 통째로 삭제라 하니. 아무리로 차가운 크리스탈 삭제, 완전 회복포션 획득량 하야 이로 인해 포션 가뭄 현상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박살내버리는 패치를 생각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다음은 히데의 쓰레기, 드라마복색에 대해서 알아보죠. 해당 효과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경험 측득량 증가, 회복 포션 효과 증가. 두 번째, HP 30% 이하 적 타격 시 데미지 증가, 30% 이하일 때 피격 시 데미지 감소 스탯 증가. 세 번째, 보스모백게 타격 시 데미지 증가, 피격 데미지 감소. 네 번째, 물리 마법 공유형 증가, 극소량입니다. 이런 희대의 쓰레기 옵션은 저도 시비를 하면서 처음 봅니다. 수많은 유저들이 재교표는 유구하였지만, 개껌 쉽듯이 부시되었죠.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로 인해 뉴비와의 스펙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나게 되버렸죠 나중에 특급마법석이라는게 출시되긴 했지만 하나에 몇천만원 하는 마법석을 뉴비한테 추천해줄순 없고 거기다가 그건 개망 가열기 템이라서 현질을 해야됩니다. 다음은 헤늘의 시공과 계란시 파밍에 대해 알아보죠헤늘의 시공이란 엘소드 콘텐츠중 하나이며 엘리시온까지의 보스들이 랜덤 등장합니다 클리어 시 각종 보상, 침묵, 아이템 등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 제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당연히 강해지고 있죠. 이 게임은 허공에다가 스킬을 쓸수록 강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시공장비도 업데이트한지 별로 안되었는데 영웅 던전을 업데이트하면서 신규템이 등장하였습니다. 2필을 쓰면 다음 2필이 강해진다든지 3필을 쓰면 다음 3필이 강해진다든지 이런 말도 안되는 옵션때문에홍공에다가 스킬을 써야 하는데요. 덕분에 푸션사막화는 빠른 부스터를 쓰기 시작했죠. PC방에서 하면 참 웃긴 플레이를 선사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그지같아요. 다음은 엘소들의 멸망시킨 무기, 아포칼립스 무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대충 만든 것 같지만 진짜로 대충 만들었어요. 심지어 던전 속의 보스 몹을 제외한 모든 몹이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색 또한 반만 똑똑 떨어지게 해주는 게 스펙터클한 장면을 잘 연출하였는데요. 이해 질수 없다는 듯 보스도 패턴을 복사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은 비교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정말로 의미가 없네 다시 볼모으로들어와 무기에 대해 알아보죠 옵션은 딱 봐도 최고로 정신나간 무기라고 느껴집니다 입장방식은 1인 던전 방식인데요 협동 레이드를 만들겠다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웬탱금없이 1인 던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레이드란 엘소드계의 혁명을 일으킨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역대급 퀄리티에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뭐 엘트리온은 한번 재탕되긴 했지만요 하지만 마무리 전투의 퀄리티가 높아 전 만족했습니다 한번더 본론으로 들어와 아프모가 왜 욕을 먹었냐면 간담회 약속을 어긴 것도 있지만 더욱 큰건 4개월 만에 종길무기를 갈아치워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기들을 믿어달라고 노력에 대한 보상은 꼭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믿고 만든 유저들 뒤통수에다가 메가슬리시를 갈겨줬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저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사태를 느끼라도하는는 운영진들은 맛있는 회식을 열어 지들끼리 처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먹는 모습까지 찍어 업로드했더군요. 이야 게임까지 재밌게 하시네요. 역게임이라는 게 유저들한테 엿먹이는 게임이란 뜻인가요? 참고로 오른쪽에 계신 분의 업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와 로제 캐릭터를 출시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유저들한테 아무 말 없이 이번 사건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에서드가 아니죠. 2016년 중순쯤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금지가 떴습니다. 유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자료를 모아 현장으로 향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의도한 겁니다부터 시작해 다음부터 고려해보겠다는 둥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늘어뜨려 놨죠. 이에 유저는 시간과 돈, 노력을 비하하는 디렉터한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별명이 있는데요. 개동신부터 시작해 이등신, 동신당했네, 무빙가 등등 재밌는 별명이 참 많이 탄생하였죠. 또한 유저수가 엄청 절감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니 야마스피도네요. C 그리고 간담회사건으로 파밍구조도 바뀌었습니다. 85렙까지 비단장비를 맞추고요. 9 0렙때는 영웅장비를 맞춥니다. 마지막 영웅템을다 얻었으면 그템으로 시공템으로 맞추죠. 레법도 빠른데 누가 이딴 식으로 맞추라고 하냐고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민머리 분들이죠.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는데 이놈들 게임 안해요. 다음은 동시이식 강화대의 개편에 대해 알아보죠. 이건 짧고 굵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확률은 0.9%가 1.8%가 되는 대신 주는 돈은 약 3배에서 4배 정도. 다음은 연쇄 할인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연쇄 할인이란 A를 사면 B가 할인되고 그다음에 C가 할인되는 형식인데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쌍갑에 여러템을 살수 있다니 알고보면 희대의 쓰레기 판매입니다 수많은 유저들은 스킬컷만 원했습니다 스킬컷은 평균 2400원에서 48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건 가열기 사고 옷 사고 가열기를 사야 스킬컷을살 기회가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 극한의 끼어 팔기를 시현한 겁니다 이러한 판매의 유저들은 극대노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럼 사과하고 더 이상 이런식의 판매는 안 했냐고요? 상대는 이동신 디렉터 제 기억상 3번에서 4번 정도 이 짓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판매라고 하니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엘소드가 10주년을 맞이해 여러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이동신 디렉터는 지금까지 유저들한테 받은 게 너무 많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요. 바로는 뒤돌자마자 유저에게 뿌리는 템을 판매한 겁니다. 그중 하나가 황도무제한 할인 판매 인데요. 정말 쓰레기 끝이 달려주는군요 놀라움은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작업장 이야기만 하고 끝낼까 합니다 두달 전인 2월 말에 있던 사건인데요 한 작업장 유저가 나 작업장 쓴다! 하면서 터뜨린 사건입니다 그후론뭐 당연히 게시판 메모를 싹싹 긁어갔죠 유저들은 재빨리 코그 측에 전화해서 사건을 전달시켰습니다 핵쟁이들은 늦게나마 정지시키게 했는데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악화되었습니다 핵쟁이들이 외부를 쓰고 가서 정지를 당한 것도 있는데 길 가다가 돈 받은 유저들까지 영구정지 시킨 겁니다. 문인을 넣으면 핵을 안써 영정을 풀어주게 합니다만 영구거래정지 처분으로 바뀌어 버리죠. 여기서 길 가다가 돈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시 안 풀어줍니다. 또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 핵이 2년 전 핵이라는 건데 2년 동안 핵은 안 맞고 정지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몇 천명씩 연단위로 잡힌 것이고요. 2년이란 시간을 되짚어보면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동신 디렉터는 2년 전에 취임했죠. 근데 핵은 2년 전거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2년 동안 핵은 안 맞고 캐시템만 꾸준히 출시한 건 영상이 그려졌네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저는 엘소드라는 게임이 흥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재밌는 신규 던전도 새로운 스토리도 아닙니다. 바로 유저들과의 동신 응원이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